Thank mm -hmm. you. 동물의약품 폐줄기세포세럼 바른케어 바스몽 몽쉘을 소개해요. 강아지 고농축줄기세포연구세럼 보습제 몽쉘은 반려견 스킨케어 제품이에요. 자주 생길 수 있는 습진발진은 물론 면역력이 약해져 세균 곰팡이 감염된 피부질환 등 민감하고 연약한 반려견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을 준답니다. 중에 딱지 같은 게 생겨서 털 색이 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. 몽셀 자연유래 성분으로 피부 고민에 걱정을 덜고 있답니다. 강아지 발밤으로 사용해도 좋고 짓 모르거나 긁고 간지러워하고 피부가 거칠고 털이 많이 빠질 때도 바스모 몽셀 사용해보세요.